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그동안 매일 그 리튬 뭐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관련주의 차트를 같이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관련주는 이 아래에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 몇개 한번 살펴보시면 임팩 센트럴 모텍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얘는 이제 보시면 퍼가 임팩이 이제 8배 수준이 됐고 급등을 하면서 어 6배 수준에서 거래됐던 종목이 이제 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 얘는 테슬라 관련주죠. 그래서 테슬라 얘기 나오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얘는 시총이 800억, 1,400억 이렇게 뭐 작은 시총을 가진 놈이 아무래도 어좀 부드럽게 이렇게 뭐 가볍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아, 현대차 우리나라 또 시총 1위죠 자동차 업계 37조, 31조 얘네도 뭐 아주 뭐 가뿐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같이 한번 퍼를 살펴보시면 이제 서현 얘는 지주사죠 뭐 낮은 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하가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펀은 6배 수준입니다 PBR 0.31배 시가총액은 2500억대 입니다 아무래도 얘네보다는 좀 기아나 여기보다는좀 가볍죠 부품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원이라든가 현대위아 현대쪽 관련된 기업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 있던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들어간 놈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네배 수준에 있는 놈은 이제 화신이가 네배 수준대 돼 있죠. 그리고 pbr이 뭐 1배가 안 되는 놈들 많죠.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 업계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어, 약하게 평가받고 있죠. 어, 그럼 어, 이 아래에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팩. 자동차용 케이블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뭐 200일선을 뚫으면서 지금 장기 2평선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로 갈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센트럴 모테, 테슬라 관련주고 알미늄 컨트롤 암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크게 거래량 한번 터트리고 또 조정도 크게 받기 때문에 어, 이 특징이 좀한 번씩 터지고 어, 좀 조정도 받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얘는 전체 40%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지금 뭐 200일선이죠. 요 장기 이평선까지도 뚫고 지금 뭐 5일선을 전혀 깨지 않고 지금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과도 상당히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어, 이, 제, 이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은 계속 이제 그리고 상승할 때마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기금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서현 얘는 지주사죠. 서현 이화 약간 사업회사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여기 이제 한뭐 8% 정도 더 상승해주면 이전 거점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라인 때까지 와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우리나라 그 공조 계통의 자동차 공조 쪽 1위 기업입니다. 어, 무조건 일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여기 좀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2,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여기를 돌파하지를 못했던 종목. 12,000원 선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차, 얘는 뭐 수소차, 넥소를 출시한 기업이죠. 수소 관련 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룹주 자체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더 상승세를 가져갈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는 이렇게 어, 뭐 개인만 좀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이 현대차의 한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21년도죠. 여기 20년도, 21년도 어, 이때 이제 조금 어, 나아지고 여기서 한 50% 49% 정도 증감이 됐죠. 주당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지금 17,000원대에서 어, 22년도에 이제 26,000원대까지 약한 50% 가까이 이런 증가하는 어, 이런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음 현대위아 얘는 이제 기계사업부 부품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협동 로봇 관련 중이기도 한 현대위아 얘는 아직도 이제 약간 바닥권에 있습니다. 다 화신. 동양 피스톤 우리나라 국내 피스톤 1위 업계입니다. HL 만도 삼원 강제 얘는 열간 아변 제품 독점 생산 기업입니다. 현대 모비스 얘는 AS 부품 쪽이죠. 현재는 전 고점 부분까지 좀 그래야만 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